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 빡 지금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위단 딱터치하면점세개 나오죠? 거기 보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 기능 활용하시면 제 목소리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막으로 충분히 레슨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그로 레슨 시간입니다. 어그로, 어그로 여러분을 쫙 끌어들여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참결연한 의지로 필드를 나갔는데 실수를 해요? 보통 타핑성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라운드가 거듭이 되고 홀이 거듭이 될수록 타핑이 납니다.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장을 갔습니다. 골프장을 갔는데 아침 라운드를 이제 하는데 첫 티샷을 해요. 그런데 연습장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풀 시간도 없었어요. 에이, 그래도 치든 가닥이 있는데 하면서 공을 쳤을 때, 오! 소위 말한 쪼로르로 굴러가는 이제 타핑성 구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해요? 어이, 이 프로, 하나 더 쳐.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럼, 하... 이건 뭐 시작이 도대체 왜 그러나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막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아이언 클럽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 아이언 클럽을 칠때 아 이제 뭐한 9홀 지나고 뭐한 13번, 14번을 갔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쳐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탑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레슨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신체에는요, 바닥 감지 센서라는 친구가 있어요. 바닥 감지 센서. 바닥 감지 센서는 바로 허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허리가 그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티샷을 할때 탑핑이 났던 이유는, 아침에 허리가 풀리질 않았죠. 그러니까 허리가 팍팍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편해요? 숙여 있는 자세가 편해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 한시간서 있는 거, 이렇게 숙인 사람 한시간서 있는 거 누가 더 오래 버티겠어요? 당연히 서 있는 사람이 편하겠죠. 왜? 이게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는 자세니까. 그런데 골프는 공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숙여야 되죠? 그러니까 숙여야 되는데 허리가 풀리지, 이 허리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숙인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나는 분명히 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공을 치기 위한, 즉, 이공 한번 집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충분히 허리가 풀린 게 아니라, 어? 왜안 집어지지? 어, 나 이거 집어줘야 돼. 나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라운드를 시작을 할 때는, 티샷을 할 때,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 몸이 덜 풀린 것 같을 때는, 허리를 진짜 많이 풀셔야 돼요. 뭐, 무릎 안 풀어도 돼요. 팔안 풀어도 돼요. 허리가 진짜 많이 풀려야 돼요. 뭐, 할때 뭐, 이거, 이것저것 하는데, 어깨보다 더 중요한 게 허리입니다. 왜? 물론 안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높낮이, 즉, 바닥 감지 센서를 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타를 쉽게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되겠군. 그래서 쭉 연습 중 했을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돼. 하고, 샷을 들어가면, 얼마든지, 탑핑을 치지 않고, 첫 홀은 또 무리해서 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 기준에는 저는 한250 플레이 를 한다면, 230에서 40 정도의 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좋아. 뭐, 티샷은 그렇게 됐다 치자. 그런데 왜 저는 라운드가 뒤로 갈수록, 탑핑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내가 미스 샷을 할때 어떤 실수가 많이 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탑핑이에요. 왜? 이제 힘들거든. 이제 막 라운 그 홀이 계속 거듭되면 한 15번을 좀 가면 이제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우, 어 우리 보세요. 적극적으로 허리를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막 움직이던 사람들이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허리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움직여요? 아 이렇게 움직이죠. 이 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릎만 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바닥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무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바닥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 낮은 데는 쭉 내려가야 되고 높은 데는 서야 되고 이러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탑피인하고안될 때는 연습 스윙을 굉장히 많이 해 봐야 돼요. 어. 그리고 바닥에 안 맞으면 허리만 숙이면 되고 바닥에 많이 맞으면 허리를 세우면 돼요. 이 허리로 모든 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핑이 날 때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뭐 그늘집에서 뭐 막걸리 한잔 하고 하면은 이제 또 알딸딸하다 한번 좀 이제 설수 있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접목이 되면서 안 맞는 거니까 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핑이 난다거나 모든 미스를 유발하는 건 바닥 감지 센서인 이 허리가 경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아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샷을 해주고 쭉 들어가는 형태에서 플레이를 해주시게 되면 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오늘 어그로는 뭐 어려운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 라운드. 지금 날씨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요 플레이를 하시는데 자꾸 라운드 후반에 타핑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첫 티샷이 소위 말하는 쪼루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 괜찮죠? 바로 좋아요 빡 눌러주세요. 빨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